어, 일로 오세요. 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네, 여기 앉으세요. 아, 오늘 같이 식사나 한번 하려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음, 등심이랑 차돌박이. 같이 먹어요. 가스 가는 남자. 멋있지 않나요? 제가 구워드릴 테니까, 네, 맛있게 먹자고요, 우리. 아, 그럼 제 소개를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민 한천입니다. 일단은 먼저 차돌박이. 차돌박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어, 잘,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차돌박이 먼저 구워볼게요. 어, 많이 오셨네. 이게 고기가 될, 될지 모르겠다. 와. 와. 와 소리보세요 이게 두 장인데 와와 잠깐만 너무 빨라 익는 속도가 너무 빨라 약으로 좀 줄일게요 자다 익었어요 자 드세요 드세요 어 드세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나지 않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자, 여기, 그, 참기름 소스도 있어요. 거기 앞에, 거기 앞에 있죠? 음! 음! 맛있죠? 음, 맛있다. 일단 좀 많이 올려 볼게요 음. 와 소리가 완전 그냥 이 소리만 듣고 있어도 기분이 좋겠네 소고기는 다안 익혀도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어우 네, 가져가서 드세요 맛있죠 맛있죠 맛 평가를 해주세요 어때요 아 맛있다고요? <웃음> 고맙습니다 아, <웃음> 다 익었으니까 이게 진짜 순식간에 익고 순식간에 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먹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제가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뗄 수가 없어서 여러 장씩 겹쳐서 올려, 올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녹으면 바로 떼서 익히고. 나도 이때 한 입. 음. 와우. Amazing. Amazing. 오, 오, 오. 뜨거. 음, 음. 산다, 산다. 괜찮아, 요다 먹을 수 있어. 좀 빨개도 너무 좋죠 오, 차돌바이가 약간 기름이 많네요 브로콜리를 차돌바이 기름에 좀 튀겨주고 초장에 싹 찍어가지고 음~~ 와. 아! 거기 구독하셨어요? 아 여기 구독자만 올수 있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 구독하시고 오세요 음, 하돌베기에 이어서 등심을 등심도 한번 보여줘야지 아유 우리 이까지 찾아오신 응? 귀한 손님인데 어 요것도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있는 데는 금방이에요 바로바로 바로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와 그래도 이거는 차돌박이 보다는 기름이 적어서 좀덜 느끼할 거예요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요거 이제 얇아 아주 얇아 어, 양배추도 드시고 와 벌써 다 구워졌네 아, 불이 좀 약하네. 역시, 불은 세게 해야 돼. 역시. 거기 김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많으니까, 뭐, 드시면서 하세요. 드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아, 이거다 익었네. 벌써, 등심이. 어? 다 익었네. 아우좀 드세요. 어우. 왜 이렇게 잘못 드세요? 빨리빨리 좀 드시지. 이 기름 어떻게 빼지? 휴지로 좀 빼볼게요 기름은 기름 페이퍼 타워가 아이스 페이퍼 타워 좀 갖고 오세요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휴지로 좀 닦아주고 불은 중으로 그 다음에 이건 내꺼 요건 내꺼 어우 맛있죠? 등심 맛있죠? 아우좋은거예요 등심을 구우면서 옆에 요렇게 사돌박이도 좀 구워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걸로 이제 기름을 쪽쪽 빼는 거죠. 여기 불판이 좀 작아서 기름 빼는 곳이 없어요. 이걸로 이제 나중에 기름을 빼고 등심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지금 먹고 완전 육즙이 그냥 쫘르르르 흘러버리네요. 와, 이차도방이 아, 이거 너무 여러 장 겹쳐 있어가지고. 세이에 귀찮다 그냥 저는 소고기 먹을 때 약간 레어 좋아하거든요 레어 좋아하세요 아 미디움 미디움 좋아하시는구나 아, 역시 스테이크 아주 드시나보다 저는 약간 야만적인가 왜 레어가 좋지 근데 레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어만 드시더라고 와 완벽하다 완벽해 오우 기름 튀는거봐자 기름 한번 싹 닦아주고요 어, 깔끔하다 살짝 좀 불을 좀 약하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등심을 등심이 더 맛있으세요? 차돌박이가더맛있어요 등심? 오케이 등심 등심 부을게요 요거는 이제 기름 빼려고 여기 놔두는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그 밥도 시키고 밥도 있으니까 요거 등심 좀 먹어볼게요 이 집에 김치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여기 있거든요. 김치를 한번 먹어봅시다. 와. 음. 와 대박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살짝 약한 불에 익혔어요 진짜. 음 차돌박이 저는 약간 느끼한게 좋은지 차돌박이가 좀더 손이 가네요 뭔가 음, 한입에 먹을 수 있어도 좋아 어, 맛당이 놔둘 데가 없네 등심좀더 구울게요 그래도 오늘 시킨 건다 먹고 가야죠 네? 제가 왜 이렇게 사드리냐면 우린 저번에 싸웠잖아 화해하자는 의미로 사드리는 거예요 어때? 쿨하죠? 이 정도면은 이제 화해를 못 받아 못 받아줄 수가 없지 이렇게 소고기 사주면서 하자는데 말이야 등심도 얇아서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한 입에 들어와서 먹기도 편하고. 김치가 맛있네 김치 좀 가져갈게요 음. 음. 우리 양배추도 좀 드세요 양배추 양배추가 몸에 엄청 좋대요 기름, 기름. 기름을 닦아주고. 아, 불이 너무 세다. 아, 불을 약하게 하면 너무 약하고, 약으로 하면은 너무 약하고, 중으로 하면은 너무 세고. 중간이 없어, 중간이. 아, 이거 잘안 떨어지네. 그냥 이렇게 먹읍시다. 와, 여긴 김치도 맛있고, 양배추도 맛있고, 블루콜리도 맛있고, 다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브로콜리도 먹고 브로콜리가 그암 예방에 좋다네요 음 맛있다 중심을 좀더 꿀까요? 응. 막고 그냥 막고 어차피 다 익게 돼 있어요. 사루박이다 이거 이거 됐다. 사들박이 먹을래요? 사들박이 드시고 나도 좀 먹고 사루박이 기름에 중심을 뚫고. 자여기도 흔들어진 자돌박이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어 구독자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먹는다는 거는 정말 행운입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오랜만에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네요 음 맛있어요 따가, 음. 음, 이거 물좀 주세요. 안 드세요? 뭐 먹을 때잘안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실 거에잘안안 안 들어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음, 물좀 드세요. 어. 어 맛있어요? 아! 뜨거워! 아우 기름이 갑자기 저한테 집중공격 해가지고 데미지가 누적되는 바람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 이, 이거 보세요 이.. 이 윤.. 어? 이 윤기 보이십니까? 많이 드시고 계시죠? 부족한 거 아니죠? 더 구워 드릴 테니까 천천히 드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김치. 중심좀더구울게요파도리도 요청 막 많이 먹어줘야지 자죠 살도 좀 찌고 나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찌가지고 그것도 고민이에요 살은 빼고 싶은데 맛있는거 먹고 싶고 그럼 어떡하죠? 노답인가 음, 음, 음. 아유, 양배추를 먹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손이 안 가네 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뭐든지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이거. 맛있어 여러분 이렇게 고기가 좀 빨간색일 때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음, 빨간색일 때 먹으니까, 음, 약간, 좀더 촉촉해요. 촉촉하고, 미끌미끌하고, 음, 부드러운 건 당연한 거고, 약간, 회를 씹는 듯 맛. 너무 빨간색일 때는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네. 일단 먹는 거에 일단 집중합시다. 우리.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먹을 수가 없어. 사진 봐봐. 한 개도 못 먹었잖아. 음, 음. 와, 뭐, 와 뭐, 뭐, 뭐, 뭐, 뭐, 뭐, 괜 뭐, 아요 뭐, 뭐, 뭐, 자고 불이 나냐 차돌박이 기름이 위험한거였어 자 등심 등심을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이 있을지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보이시나요? 음 약간, 소량 맛, 괜찮아, 괜찮아. 맛은 괜찮아. 일단, 결과적으로는 맛이 괜찮은데, 음... 안 찍어 먹는, 거, 안 찍어 먹는 게더 괜찮아. 저어 가게 싸웁니다. 김치를 아... 어! 아... 김치를 여기 아, 또 구워 먹는 게또 별미지. 아 원래는 돼지 삼겹살 먹을 때 김치 구워 먹데 그. 삼겹살 기름으로 김치 구워먹잖아요 네, 이제 소기름으로 김치를 구우면 맛있을지 그냥 뭐 똑같은 맛이겠죠? 음, 너무 익히면 찢어요. 그럼 타이밍 싸우는 거죠 타이밍. 타이밍이 좋아야 돼. 봐봐, 찌으니까잘안 넘어가잖아. 아좀 떨어져 오금치타겠다음 아 너무 맛있어 먹었나봐 이제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아좀탔다 너무 맛을 음미했어요 사소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끔씩 종종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끼리 회식도 하고 그래요 맛있었죠 오늘? 음. 저도 맛이 마, 많이 먹었어요 배부르고 이제 더이상 못먹겠네요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잘가요 집에 잘가요 잘 들어가요 집에까지는 못바려다 드릴 것 같아요 빠이빠이